뿌티 성형 특히 필러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고익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뿌티 성형학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뿌티 성형 중에 필러로 할수 있는 꺼진 볼에 대한 성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꺼진 볼은 사람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 노력하는 얼굴이 되겠지만 나이 든 분이 여기가 꺼져 들어가면, 어, 노화된 얼굴이죠. 노력한 얼굴이기 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얼굴에 있는 심부볼 지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어, 제일 먼저 볼이 쏙 들어갔다고 표현하죠. 여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렇게 연결된 관자놀이까지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이 노화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시고 관리를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살은 빼는데 뱃살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얼굴 살에 대해서 필러로 보충하면 얼굴은 멀쩡하면서도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볼에 있는 필러 시술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볼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처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 있던 필러가 이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필러를 시술하시는 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처진 사라고 위에, 위에 처진 사라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마치 볼 전체가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죠 사실 그거는 시술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를 통해서 원장님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은 이런 사실만 알고 피하지방층에다가 정확하게 포인트로만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노화된 얼굴을 안 노화되고 젊게 어, 관리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볼 꺼진 채로 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저 운동하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있는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어, 꼭 운동을 하실 때는 볼 부분을 넣고 시술하시고요. 수술 전후 시술법입니다.